두마만마만만만만게 고마워, 고마워, 이거 라고. 선생님 기다리지 마 주먹 내 주먹 내 계속 내 주먹 안내 붙잖아 계속 내잼내 내. 브레이커. 네. 아, 앞선 많이 내. 앞선 앞선 빠르게 내려라니까 네. 어. 다다 네네. 리아를 흔들어! 리아들어게 리딩가, 리딩 바라고! 바라고, 바라고. 박자, 박상 흔들어서. 네. 앞손 내, 동남이. 맞아. 정좋만 올리면 안 돼. 나한테 리드이게다 어, 좋다. 많이 붙여. 많이 붙게만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더 네. 더 많이. 어, 그거는... 더 많이. 잡고 풀좀말아요 이거. 오버 오버 오거 오버 많이 많이 두려 많이 두려. 좌로 좌로 로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그리 먹기하지 말고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네. 계속 계속. 아니 아니. 키워를 잘 치는데. 네. 왼손 왼발로 써봐. 얘가 앞선안 내니까 이렇게 네. 2분 네. 맞죠? 네 2분 네? 그러니까. 자 자기버리 잡으시고 신당을 기지말아 만들어주고 이제 장 번째 아이들 안에 풀어하고풀어대하고 각도가 마음대로 나오니까 네. 조심해라 네. 네. 어우 자기거리 잡고 프 먼저 갑시또 기다린다 프트프트 승남아 또 기다린다 어, 그래 안맞춰도 뻗어 그렇지 뻗으면서 해 뻗으면서 계속해 또 뻗어 뻗으면서 해 승남아 뻗어 기다리지마 아. 브레이크 페이크 머리 잡고 젖어 머리 잡고 먼저 해 먼저 기다리지마 기다리지마 먼저 젖어 세요 오케이 쇼때 주고 앞손 내면서 해앞손 내면서 승남아 앞손 내면서 해그렇지 네. 계속 또, 또 뻗어 뻗어 나 오케이 뻗어 나. 아, 네. 다시 빠지고, 너도 너도 다시 빠 그렇지, 다시 빠졌다가 가시죠. 땡! 내 네. 네. 자기 머리 잡고, 셰프템 먼저 나오고 승남아, 네가 먼저 버리, 네가 해! 먼저 해, 먼저! 네, 속이 다닌다, 속다 먼저 해, 앞선 내. 네 앞선 빠르긴 해! 그렇지, 뒤로, 잘 빠졌어, 잘 빠졌어, 잘 빠졌어. 들어가서 나고, 셰프템 먼저 주고. 네. 네. 네. 이프템곁기도 하고. 네. <목소리> 아이스. 다시 빠졌다 또 들어. 오케이. 지금 몬다. 아, 앞이발도 써야지 앞발도. 아이스, 아이스, 아이 아이스, 이스이스 얼굴 이 사이드로 사이드로 돌아 사이드로.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가드. 앞으로 가지 말아할때 사이드로 가자. 아또또가또까워졌다 어, 잡아. 왜안 잡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직 빰들이 준비가 안 돼서 빰 너무 길게 하지 마. 아마번한번해다 오, 리였 <목소리> <웃음>